일어나면 화장실을 좀 가줘야 되는지. 아, <웃음>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아니. <웃음> 어제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나 오늘 손 닦아야 되는데 아참 손이 아. 어? 양아 어. 일어났어? 어, 어, 어, 어? 안녕? 어? 어? 들, 들었니? 어? 들었니? 뭐 너뭐안 좋은 거 먹었니? 아.. 어제 무슨 어제.. 무슨 소리지? 어? 이뭔 소리야?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뭐라고?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뭐야 이게? 나도 모르겠어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뭐지? 아 맞다 양아 응 어제 집 고쳤어 아 오, 진짜 야 근데 여기좀 통로가 좁아졌다 그냥 부수는 게 낫겠는데? 무슨 소리야 아 그리고 아이. 어제 자파점에서 해먹을 사왔거든? 오늘 밤에는 네가 여기서 자면 돼아 그래 어, 좀 만약에 벽안 부셨으면 보이는데? 너 찬바람 맞으면서 자였어 이거 좁아 보이는데 꼬겨서 자 좀만한데? 꼬겨서 자 너가? 너가 너가 자. 여기 너가 너무 자라. 작아. 야, 원래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 이거 좀큰 해먹 없어? 없어. 아, 이말도 아, 사이즈라 다, 그런가? 다조만해 가지고 같은가? 아, 진짜 짜증나. 아, 그리고 나아 어제 빌려준 돈 갚아야지. 어? 나돈 없는데. 어제 받았잖아, 돈. 아니야, <웃음> 없어. 어제 여섯 개 받았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어제 내가 다 받거든? 아니야 아니야 그거 주급으로 받기로 했어 주급으로 아니 1급으로 받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주급으로 받기로 했어 아니야 내가 봤어 빨리 내가 아쿨라 치지마! 네가 보긴 뭘 봐! 내가 어? 니까 보긴 뭘 봐! 아 배고파! 봤죠봤죠봤죠 <놀람> 아니 식충이 뭐 식충이? 식충이니까 <놀람> 나돈안 갚는다? <놀람> 아니 돈은 갚아야지 식충이라면 식충이는 돈 안내고 밥먹는 사람이거든 너가 나 식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돈 안내고 밥먹을테니까 밥줘 너돈 안내고 밥먹는거 어제도 했잖아 이거 오늘도 할게 밥줘 너가 오늘 나한테 식충이라고 했잖아 식충이 취소 어 그래 <웃음> 아 근데 밥은 줘아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래? 그래 킥킥 하나만 먹어. 뭐야? 우와 이게 다 뭐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뱀꼬리처럼 생긴 거 이게 뭐지? 문어다리. 문어다리? 이거 빨간 거 뭐야? 피? 그거 부스야. 아 오! 오! 아 양아, 오늘 새 옷이 들어왔다던데 옷 사러 갈래? 어? 너 방금 나돈 없다고 구박해 놓고 나보고 돈 쓰라는 거야? 너돈 있잖아. 그걸로 사. 아니... 그쪽, 그쪽. 그냥 먹고 다니면 안 돼? 뭐? 남사스럽다니까. 다른 요정들 눈도 생각해 줘야지. 아니, 다른 사람 눈이잖아, 그거는. 내눈 아닌데. <웃음> 이거 완전 이기적이네. 원래 인생은 이기적인 거지! 원래 인생 혼자 사는 insane. 거야! 우리 요정들은 <웃음> 다 같이 사는 거니까. 에이, 혼딱 <웃음> 아 너무 야해 <웃음> 아 참나 원 나를 보기 부끄러워하는 건가 키키키키 아니 밖에는 춥다고 아이 괜찮아 난털 처정이라서 괜찮아 아니 옷은 입어야지 아이 괜찮아 괜찮아 옷한가자아 그래 일단 옷은 보러 가줄게 니가 그렇게 애원하니까 일단 보러 가줄게 아휴. <웃음> 얼어 죽겄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난 털투성이라서 얼어 죽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난 시베리안 고양이거든. 어쩌고 저쩌고 터키시 앙고라가 음, 어쩌고 그런 그런 종이라 가지고 그런 종이 음. 있단 말이야? 어, 단모인 거 같은데 장모인 거 같은. 근데 단모 같은 그런 종이거든. 자, 한번 봐 봐. 아... 아, 근데 어제 나온 옷이 오늘 보니까 엄청 싸졌더라고. 와, 이거 완전 사기네. 나는 아, 눈사람이다. 사기. 기본 정장. 우와! 근데 이거 산타의 외출복이 왜 여기 있어? 응? 아, 입으라고 들어왔나 보지. 야,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폭리야, 폭리! 이거 개비싸, 이거 20회잖아! 우리 태엽 가게에 비해서 싼 편이야. 완전 미쳤네? 근데 이거 눈사람 이건 좀 귀엽긴 한데. 아, 진짜 그래, 눈사람 입어. 어울릴 것 같아. 뭐? 어울릴 것 같다고? 응.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뜻으로 한 얘기야? 아, <웃음> 아, 되게 눈이 부신다는 얘기지. 하얀 아 눈처럼... 너 약간 좀사회생활할줄 아는구나. 그래, 야, 이 자식... 어, 괜찮은데? 그럼 사볼까? 어디 <웃음> <웃음> <웃음> 한번 입어보도록 하지. 엠! <웃음> <웃음> <웃음> 눈싸움같애 아니, 아좀 ᄀ 같은데, 이거 환불 안 되나요? 안 돼, 안 돼. 냥아, 빨리 가자. 아이고, 환불해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ᄀ 같잖아요! 아니, 잘어리너 지금 웃으면서 말하는 거다 티나거든? 무슨 소리야, 나 완전 진지해. 야, 여기 봐봐. 그리고 이거 내가 여기, 이거, 이거 좀 옷이 좀 이상해. 옷이 좀 이상해서 이거 등짝이 다 횡한데? 추워, 추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봐봐, 여기 등짝이 횡한데? 어? 이거 봐봐 봐봐 어 이거 등짝이 횡하다고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아, 환불해줘요 커졌나? 아, 환불해줘 환불해줘 아, 너좀 사리 거 아니야? 너너 너 여기 저 옷걸이랑 무슨 관계야? 어? 너저저끈나풀이지 어? 아니야 아니야 너너너조식이끈나풀 너 아니야? 어? 저식이랑 짜고 치는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잘해주시긴 하는데 그거랑 아, 별개야 이거 짜고 쳤네 짜고 쳤어 아 냥아 오늘 공장에 좀 가야하는데 일하는 날이거든? 공장? 응 음, 근데 그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태엽 가게 좀 보고 가자 태엽 가게? 태엽? 나는 태엽 필요 없는데? 아 내가 필요 있잖아 오늘 신상이 나왔대 어... 와 어항 어, 우와 뭐야 소금아 어, 어? 탱어 안녕 뭐야 하이하이 뭐 뭐. 아 너무 너무 뭐. 려서뭐 갱장하네 옷이 진짜.. 뭐? 옷이 진짜 굉장하다고 음,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내가 굉장한게 아니라 옷이 굉장하다고뭐 그렇지. 아옷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몇 별이야? 몇배 조각이야? 야.. 너네 진짜 솔직하지 못하구나. 어? 이거 얼마였더라? 이거? 500만 원. 뭐? 500만원 그게 뭐야? 그 그게 오별조각이구나? 오백만원 오백만원 아 오별조각? 아니 펭아 응. 펭아 펭아 너 이거 보러 왔지? 응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이쁘다 와 이거 이거 우장이 등짝에 달려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별조각 몇 개짤인지 알아? <웃음> 아 신상이야 이거 5 0개짜리야야이 미친 거 아니야? 나 이거 살려면두달 동안 호수 물만 퍼먹어야 돼 나도야 아니 쌍타님 <웃음> 무스는 5조각 밖에 안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싸지?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싼건데? 아 이거 못사겠다 야야 사지마 사지마 어? 괜찮아. 야 사지마 사지마 아니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사 아너 별조각 40개 있어? 나랑 안딩이 <웃음> 없지 나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 <웃음> 너 양아치야? 제가좀양아친거 <웃음> 네. 같애 어야너좀마음에 아니... 든다 우리 팽이 뜯어먹을래? 안 돼, 안 돼. 어, 괜찮은 생각이다. 우리 팽이 구석에다 <웃음> 몰고, 이거, 거, 이거. 뭐지, 때려서 어, 너 별조각 어. 하나 나오는데 아, 별조각 뭐지, 10개씩이다? 뭐야? 무슨 어? 소리지? 뭐야, 뭐야?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웃음> 사기센터? 어? 뭐? 그래. 그러니까 집무실에 들어가서 그런 경고음 울리지 말고 그냥 조금만 기다려. 어? 그럼 아침에 기다리면 그 소리가... 저 가지냥은 내가 이전하게 집에 데려다줄 거야. 얘들아 피우지 마. 쟤 너무 심하게 싸우는데. 야, 너네 싸우냐? 됐고. 야 너네 집금 신성한 눈사람을 싸우냐고! 어..냥아.. 지금 야, 출근 시간이야. 출근해야지. 냥아 나 따라와. 나도 야, 같이 가서 일해? 당이 거기 때리지 들어갈 마. 생각하지만, 알겠어? 야! 야 너왜 자꾸 어. 당이 때려! 그그만그만해왜 그래, 아. 그래, 그만, 자꾸 때려! 양아치. 이 마저 양아치야? 야, 너네 빨리, 왜 싸우는데? 빨리, 빨리, 빨리, 출근 소리 들렸잖아. 공장 가야야조새기 양아치네. 야 솔로가 너 양아치야? 야, 속도라기 마, 들어가.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가...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이거 뭔 소리야. 호루라기가 있네? 빨리 들어가. 자기가 집무실에 아니... 몰래 들어갔나 봐. 누구 집무실? 산타님 집무실. 아, 빨리. 너 거기 왜? 야, 이상한, 허튼 아,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공장 어... 가, 빨리. 야, 빨리 가, 빨리 빨리 들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돼. 뭐야, 뭐야. 아니, 근데 어디 가는데, 지금? 공장? 출근해야지. 가오. 나는 뭐해, 나는? 너도 공장 구경이나 해 나도 가? 너도안 가봤잖아 응. 어, 그건 그래 근데 가서 뭐 일단 가볼게 어 그래 그래 내가 구경시켜줄게 구경시켜 그래 너 있으면 너랑 얘기하느라 일하는 해야겠다. 시간 조금 줄겠다 에이 <웃음> 키키 야얘 어, 어디갔어? 빨리 가뭘 뒤돌아봐 야 내가 너 챙겨줄거잖아 야 너가 안챙겨도 난 잘사니까 빨리 가 뭐래 이씨 너 자꾸 나 때릴 거야? 나 죽겠어 빨리 밥 줘! 너문에나 죽겠어! 야, 아, 내가 먹었어? 아침값 줬어. 아니야 그거 아까 먹었어. 너가 때린 거잖아 그거는. 너가 때린 값도, 값도 줘야지. 뭐 개소리야 무슨... 너가 때렸잖아. 뭐, 이뭔팽 소리야. 빨리 와. 야 옷도 멋있는 거 입었는데 빨리 들어가야지. 야 멋있지 않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이거 뭔 소리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야, 빨리 와, 빨리 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빨리, 빨리.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앞장서, 앞장서. 아니, 내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앞장서! 아, 뭐야? 없 뭐야, 이거 뭐야? 버튼 눌러. 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야, 나 공장소리 시끄러우니까 여기 캐비넷에서 기막이 꺼내서 써. 헐. 야, 썼으면 빨리 들어가. 아, 썼어, 아직 기다려줘.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쓰냐? 잠깐만. 야, 아이고. 근데 이거 쓰는 게 티가 나는데 <웃음> 아, 괜찮아, 괜찮아. 너만 조용하면 되니까. 이거 뒤 돌아, 문 열고 들어가. 후회 없는 선택, 반드시 좋아할 겁니다. 뭘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제 제발... 이거 어가게 확신하고 저렇게 말할 거야? 양아, 여기는 아, 생산부야. 어. 생산부. 뭐... 음. 음, 여기서 소금이랑 장이가 아, 일하거든. 응 음. 일할게, 일할게. 소금아, 어, 양이한테 여기 소개 좀 시켜주라. 아, 그래. 양아, 여기 장난감 재료 상자에 있는 재료를 응. 여기 트리 모양 상자에다 넣으면 장난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하지, 나랑 장이랑 아... 여기 뒤에 봐봐, 여기 장난감 나오고 있어 <웃음> 우와, 뭐야? 우리가 이렇게 장난감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해주는 거야 헐, 이거 눈... 나 하나 만들어도 돼? 안, 돼? 안 돼, 안돼 <웃음> 양아, 이쪽으로 와 그래..우와..야 이거 뭐야? 생각보다 공장이 되게 크네! 이쪽은 포장부야! 맞다. 포장부? 여기는 빼옹이랑 코랭이가 일하는 곳이야 음. 응, 응. 빼옹아! 응? 맞다! 냥아 내가 접수부라서 지하에서 일하거든? 응! 그러니까 내가 근데 거기는 관계자의 출입금지라서 너는 못 들어와! 어... 응, 응. 빼옹아 냥이 좀 맡아줘! 야 코랭아! 가는 거야? 일 안하고 뭐하고 있어? 어.. 어 들켰다 <웃음> 아, 졸지마 알았어.. 빼옹아 장난감 배달해놨어 포장하면 어, 돼 어.. 양아 응 우리 포장부 소개해줄게 그래 그래 따라와 근데 왜 팽이 자꾸 배옹이한테 나를 건네주니? 모르겠네 <웃음> 아 나.. <난> 너무 졸린데.. <웃음> 와 아. 소고미가 이렇게 생산부에서 만든 장난감을 응 음. 음. 갖고 오면 우리가 이 장난감을 여기 나무 그려진 상자 있지? 응 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 넣어 놓으면 어. 응 포장이 돼? 응 여기서 장난감이 어. 나와가지고 허걱스 이거 닌텐도 아니야? 짱이지 짱이지 응. 그리고 저기서 막 포장이 돼갖고 음. 여기서 이제 선물 상자로 <웃음> 나와. 헐! 짱 신기하다. 그치 그치. 응. 어. 와 근데 이거 이러면은 이거이 선물 상자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웃음> 와 대박. 땅이지 이거 세비도 돼? <웃음> 너안 세빈다는 게뭔 말인지 알아? 안, 안 돼. 씨, 야 세빈다는 게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아? 뭔진 모르겠는데 안 좋은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예뻐해 준다는 뜻이거든 이 선물 상자를 안돼 안, 아우 아니야 no. 안돼 시참아닌것같아너 자꾸 내일거 먹을거 줘생선 튀김 먹을래? 그래 키키키키 잡잡잡잡잡잡잡잡잡 잡잡잡잡 잡. 고마워 근데, 맛있네 키키키키 더 이상 소개해줄건 없는데 접수부는넌못 들어가고 그러면 저기서 장이랑 아까 저기 뭐야 소고미가 일하고 여기서는 빼옹이랑 코랭이 라고 그러면 응. 다른 애들은 뭐해? 어... 설록이랑 펭이는 밑에 접수부에서 일해 거기서 이제 애들이 편지를 뭐 달라고 쓰면은 얘네들이 거기서 이제 거기 접수를 받는 거야 음... 무슨 접수? 선물? 응응 응. 음... 헐 근데 그러면 근데 너네... 그럼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야? 그치? 계속 똑같은 일만 하는 거야? 그치? 음... 그 접수분 나는 왜 가면 안 돼? 관계자의 출입 금지야. 왜? 나는 관계자인데? 나는 팽이랑 동거하니까 나는 관계자인데? 외부인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 섭섭하게 외부인이라니. 벌써 우리 한 침대에서 잔사이라고. 어? 응. 그럼, 그럼. 어, 키킥 근데 외부인이라서 안될 거야. 음. 음. 아니, 그러면, 은 접수부는 백날 첫날이 가도 구경할 수 없는 거야? 그치, 그치. 음. 그럼 너네 여기서 일하면 나는 뭐해 여기 화장실이야? 어. 그렇구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먹었으면 싸야지, 응. 아이고. No, no, no, no. 어, 이거 뭐야? 불도 끄고 나와야지, 응. 야, 너네 왜불 켜고 다니니, 어? 불 꺼준 거야? 그럼, 그럼! 고맙다, 고마워. 응, 응, 응. 근데, 너 여기 지루할 것 같은데, 마을 도서관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럴까? 그럼 너네 여기서 일하는 동안 나 그냥 밖에서 놀아도 돼? 마을 도서관에서 우리 마을에 관한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응뭐 음. 음, 시간 남으면은 마을 구경해보고 그래 가판대에서 음. 맛있는 것도 사먹고 어 그래 음. 근데 별 조각이 없어 배달이요 나도 없는데? 어. 여기서 그럼 제일 부자인 게 누구야? 벌록이 팽이? 걔네 둘 말고는? 어다 어. 다 거지야? 어 여기 거지 마을 맞네 음. 아 우장, 우장이 사장님은 우리 어, 우장 사장님 부자 아니야? 우장, 우장이, 우장이 우장이도 딱히 어? 근데 우리 중에서는 돈 많을걸? 그래? 헐로기, 팽이 빼고는 돈 많을 거야 음, 음. 일단 그럼 나는 놀러 갈게 너네는 일해 그러면 이따 저녁때 보는 거야 우리? 그지 그래 나는 갈게 재밌는 책 많이 읽어 그래, 이거 또 구경해도 돼? 아, 가져가지 말고 근데 이거 뭐야, 10 플러시가 뭐야? 이거 채... 양인형 아, 그렇구나 오 우와 짱 신기하다 근데 여기 그 닌텐도 동수 에디션은 없나봐? 어? 그게 뭐야? 몰라 배다리오. 그거? 몰라 그거? 그게 뭐야? 어 이거 다른 색깔 에디션인데 그거 아직 여기엔 업데이트 안 됐나보다 한번 봐야겠다. 응 음, 그래 그래. 안녕 그럼 나는 너네 일 열심히 해. 나 방해 안 하고 그럼 나 놀러 갈게.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니? 여기로 나가? 응 응. 오케이 오케이. 나좀 나좀 가줄게. 아, 그래. 양아 너 어디 가? 나? 나는 여기서 할거 없다고 나가서 놀아도 된대. 그래? 좋겠다. 음. 양아 근데 아까 못 물어봤는데 응. 음. 너 혹시 그게 뭐야? 어? 그게 뭐냐니? 너 에이...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는 이게... 킹과 재벌 3세 어쩌고 저쩌고 브리트니드 점례 햇냥이라고 했잖아 음, 그냥 양이 아니 어? 이 옷이 도대체 뭐, 무슨 옷이야? 어? 이거? 이거 킹? 킹? <웃음> 킹? 스노우 어쩌고 에디션이야 응. 아 응. 아 여기 천동나라서 애들이 잘 모르네 역시 응. 참나 그래 저런 것이 어. 있었어? 어쩔 응.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나도 어. 저런 거 처음 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신기하다. 없지 그렇게 응, 신기하다 응응 그래 그래 어 너네가 왜속닥이는 거니 지금? 어? 아니 아니 멋있어서 불러져서 음. 내가 아니, 나중에 내가 나중에 너네한테 빌려줄게 아 애들 그래? 일잘 하고 있으려나 아,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응 빨리 타줘 타줘 일로 그래 그래 아유할게 너무 많네 <웃음> 마을 도서관에 양이야 아, 응. 마을 도서관 2층 가면 책이 많거든? 응, 음. 이 층에서 한번 봐봐. 그래, 내가 또책좀 음, 좋아하지. 어, 내가 또 다독의 아이콘 아니야. 어, 다독, 다독 킥킥. 음, 응. 그럼, 그럼... 에... 그러면은... 그래, 나 여기로 나가면 되니? 근데 그냥 음.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문은 음. 어떻게... 어, 열수 있는 거구나. 어... 잘 갔다 와, 이따 보자. 와... 헐... 뭐라고 써있냐? 와... 그럼 이따가 봐. 이따, 그럼 어디서 봐 우리? 주점에서 보지 않을까? 어 그래 그럼 나 구경하고 구경하고 있을게 그래 응음 아, 이따 봐야 솔로기 또 와가지고 또 잔소리 존나 알라 또 가서 어, 그러니까. 너도 일해 응. 일하는 척해 일하는 척해 어, 아유 어, 진짜 잘가 그래 안녕